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네? 또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. 아 네. 그러면은 이는 오메가 네네 네 제곱. 네. 다음에 오메가 제곱. 아 네. 네그 다음에 네. 오메가 네 제곱은 아까 어..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네 오메가 네제곱은 오메가고 네 그러면은 이 오메가 세제곱 네 이건 2 어허 그렇군요 아이 오메가가 아니고 2가 나오는군요 어허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용소 구독자 여러분